다시 시나 천재지변이나 기타요위원사 10억 이을제2항에 따라 2 2 4년월에서내용을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을 지방 치 다방면에 이제 어, 본인사 분들 모시고 아주 어, 도와주십사 하는 자리를마이을 드렸습니다 어, 제가 여기 와보고나서 이효도가두 가지 부분인데요. 예산을 아껴야 하는 부분, 그리고 어, 효율적으로 계약 내용을 형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두 가지가 잘 조합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고르고 선정 심사를 어격케 해서 모셨습니다. 좀좀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회의를 기획하겠습니다.